같은 경우는 주점과 관련해서 약간 주종 얘기했는데 주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떤 대표 안주 사장님 같은 경우 는 원래 요리에 대해서는 양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식 웬만한 건다 오래 하셨잖아요 네, 독립점을 하려면 이렇게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를. 요즘 안주, 요즘 안주 경쟁력, 저는 아, 이게 시그니처 안주,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가격대 비해서 음. 일단 무조건 그 금액의 값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더아깝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됐든 음. 2만원짜리가 됐든 금액에 대한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싼 5,000원짜리를 먹는다고 쳐도 음. 그 값어치를 못하면 절대 싼게 아니죠 음... 그래서. 역시 안주라는 것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중요하네 네. 네. 그리고 사장님 그 이자카야 컨셉만 보더라도 회 스타일과 튀김요리라든지 불요리와 회오리가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웃음> 이거들 대부분 이제이게 사시미, 예. 꼬치, 예. 초밥 예. 이게 다 들어가면 사실 어. 인건비하고 이런 거 맞아 너무 많이, 많이 들어가죠 어. 이제 앞으로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을다 정리하고 음. 어,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음. 그런 메뉴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음. 좀 작은 평수로 좀 공략을 하려고 생각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 하는 게난 좋거든 소비자 <웃음> <그쵸, 그쵸. 웃음> 회도 먹을 수 있고 그쵸. 고추도 먹을 수 있고 튀김도 먹을 수 있고 뭐 구이 무침도 먹을 수 있고 이러면 딱한상 시켜놓고 먹는 이. 포만감 있잖아 그러면 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 <웃음> 어, 그렇죠 뭐. 예. 아, 그래서 제가 인기노나를 좋아했던 게 그게 다 있어서 좋아했어 네. 세트 하나 딱 시키면 쫙있네이 예, 예. 세트 메뉴는 이 안주 구성에서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알려주요줄 안주 나가는 부분에 보면 음. 어, 한한 2, 30% 정도는 작업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아 그러니까 구성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어, 사시미하고 그 다음에 요리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튀김류 간단한 거 음. 나오고 탁 나오고 이러다 음. 보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거 시킬 필요 없고 그 하나만 시켜도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주점 딱 보면 뭐 메뉴가 한5 0까지 됐는데 사실은 세트 메뉴 1,2,3,4,5 그 안에서 시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네. 아, 이런 얘기는 세트 메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안주 관련해서 덤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창업자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 더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만큼은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 뭐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나요? 제가 이제 만약에 에서 네. 어, 손님들하고 상대를 할 때는 예. 많이 드시고 그렇죠. 적게 드시고 이런 거는 별로 음. 의미를 안 돼요. 음. 저와 소통을 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했을 때에 대한 반응이나 오케이. 서로 교감이 될때 교감하고 소통하는 고객에게는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된다. 네. 즉 그들이 곧 우리 가게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마케팅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가게를 내가 아무리 가성비 가심비 뛰어나고 음식 안주맛이 좋다고 해도 분위기 좋다고 해도 일단 오픈을 한번 알려야 되잖아 네. 온오프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만 요즘 마케팅은 창업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처음에 오픈하면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음. 바깥쪽에 깔끔하게 들어올 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음...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마케팅을 한뭐 블로그 작업들도 음. 하고 하는데 음. 그것들이 보면 보통 진실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뭐 블로그 회사 자체에서도 예예. 예. 사실 이 사람들도 장난을 되게 많이 치고 네, 진정성도 없고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면 네. 사실은 첫째 상권 입지 점포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지하나 2층이라고 한다면 밖에서 봤을 때 고객 유입력을 높일 수 있는 외부 꾸미기 어, 이게 아주 중요하다 별도의 돈 들이고 마케팅 하지 않더라도 가게 꾸미는 단계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익스테리어 외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유입력을 높일 수 있다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음식과 서비스나 이런 음. 것들로 얼마든지 손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요즘 주점 사장님들 보면 본인이 직접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본인이 직접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하면 진정성은 있으니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마케팅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자연 발생적인 고객 유입력을 높이는데 처음에 시설 컨셉부터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 주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요즘 같은 경우 인건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첫째는 직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장님 지금까지 주점 창업과 직원 관리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직원 관리에 이것만큼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음. 일단 그거를 음.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는게 잘해주는 건가요? 그 친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챙겨주고 예. 예. 예. 밥을 먹었는지도 좀알아야 어... 왜냐면 보통 저희 같이 요식업에 있는 친구들 보면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친구들 별로 아... 없어요 그럼 거의 혼자 사는데 오케이. 밥은 잘 먹고 음... 있는지에 대해서 도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물질적으로라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신경 오케이. 써주고 마음을 전달해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친형같이 네, 네. 어, 이렇게 가족같이 어,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진정성 있는 마음 배려해 주는 마음 챙겨주는 마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느냐 두번째는 고객인데요 <웃음> 요즘 정말 고객들의 눈높이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까다로운 고객들 너무 많고 그래도 고객관리는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 한 거지 고객관리는 일단 제가 직접 하기 힘들잖아요. 응. 제가 직원들한테 저의 마음을 알려주듯이 직원들은 저한테 그 마음을 달라는 게 아니고 어, 그렇죠. 손님들한테 베풀어 주라는 아... 정이하다 역시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왕처럼 대접받는 직원 그 직원이 고객을 왕 이상으로 따뜻이 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직원을 정말 따뜻이 잘 보살피고 따뜻하게 세심하게 신경 쓰면 그 따뜻함이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되게 하는 주변 사장님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고 혹시 이런게 있으신가요? 아 근데 강남역은 거의 옆가게 사장님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웃음> 아그 정도입니까? <웃음> 네,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안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고 아 어떤 여유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직원들을 두고 예, 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예. 거의 뭐 왕래가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참 옛날 같으면 다 상인회도 하고 이랬는데 네. 이런 강남역 같은 매머드급 상권에서는 상인들끼리의 교류 이런 창업자끼리의 교류는 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지금 이 말씀 지금 하셨던 것 같고 창업자 입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돈 문제인데 결국은 돈이라는 게 내가 돈 많이 있으면 그냥 내가 투자할 만큼 원하는 대로 투자하면 되지만 늘 창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좀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야 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인데 독립점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사행 가게들 보면 사장님이 직접 좀 인테리어도 관여를 하고 이런 부분 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음. 경우는 뭐냐면 예.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조금씩 이제 다른려고 노력하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공구 같은 거를 예예. 사서 예예. 뭐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조금씩은 음...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좀 배우려고 아... 생각을 좀 하고 이 창업자 특히 독립 매장이라면 네. 인테리어 감각도 좀갖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조금 움직이면 그만큼 네. 투자 비용은 아낄 수 있다 네. 결국은 수익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 주점 창업자들이 물론 상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은 분들이 1억에서 2억이 제일 많아요 어, 1억에서 2억 어, 대부분 뭐. 그럼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하는 주점이라면 보통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1억이든 2억이든 투자금액 100%를 회수하는 시점이 어, 나 1억 투자했으면 1억 다 뽑았다 2억 투자했으면 2억 다 벌었어 이런 네. 기간을 평균. 그치, 아, 어. 그거는 제가 예. 뭐 옛날부터 기준을 예예. 잡아놓은 거예 보증금하고 권리금까지 예. 해서 예예. 1년 안으로 뽑으면 특A급이라고 와 그러니까 네. 총 투자 금액을 1년 안에 그치. 뽑는다. 그럼 뭐 1억 투자하면 1억을 1년 안에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한 2천만 원씩 그치. 2억 투자했는데 1년 안에 다 뽑았다. 그치.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특A급이다. 그런 동네 어디예요 아, 아, <웃음> 아, 그거는, 그거는 저 솔직히 동네에 예. 관계없이. 동네에 관계없이. 아, 동네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네, 아 컨셉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그렇죠. 많지 않은데 거의 한 10%? 그렇죠. 그렇죠. 아, 10% 미만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보통은 한 2년 정도 봐야 되나요? 보통은 한 2년 정도 최소 2년 보시면. 그러니까 24개월 안에는 투자 원금을 다 회수하는 거 근데 3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 이러면 주점 오픈하면 안 되는 거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거죠 뭐냐면 응.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권리금 장사에큰 욕심 없고 응. 나는 한 달에 얼마만 벌고 그렇죠. 수익이 생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응. 분들은 응. 그렇게 빙겨가시는 것도 상관없죠 아, 사장님 직영 매장이 지금 거의 한 세계 4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미 사장님 가게들은 궤도에 올라온 가게들인데 그 궤도에 올라온 가게를 저한테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지 않나요?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 2년 정도 해서 다 투자 원금을 뽑았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넘기는 거 양도양수 음. 이 넘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거를 창업자가 판단을 해야 되잖 넘기는 시점은 언제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넘기는 시점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로 보는데 예, 예. 피 음. 보장이 안돼 있으면 하고 1년에서 2년 사이로 정하는 게요야 그러니까 최소한 주점 창업만큼은 늦어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위치이동이든 아니면 양도양수든 이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응. 우리나라 시장환경에서 본다면 <웃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주점 망하는 가게들 보면 야 이런 가게들은 꼭 망하더라 혹시 생각나는 가게들이나 요 어떤 스타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예, <웃음> 개인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사람한테 맡겨놓고 예. 음식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오토 매장이잖아요. <웃음> 그니까, 러 어설픈 오토매장 망할 수 있다. 그니까. 러 제가 생각 100% 망한다. 아, 100% 망한다. 어설픈 오토매장 100% 망한다. 그니까, 러 주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서, 네. 뭐, 조리장한테 대충 맡겨놓는 가게가 오래간 역사업. 그런 분들이라면 검증된 브랜드라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 그게 훨씬 나죠. 어, 그렇죠. 네. 오히려. 최근에 이 강남역이나 이런 주점상권을 보면, 옆 집에 특이하고 섹시하고 좀 파워풀한 가게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응. 그럼 그 옆집은 문을 닫는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체인점 두 개가 예예. 비슷한 체인점이 있는데 예예. 하나가 생기면 그걸 꼭 따라가는 체인점이 있죠어죠 그래서 망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으시고 응. 이런 분들은 응. 진짜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비슷한 컨셉의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응. 결국은 비슷하다는 것은 한정된 수요충을 두고 딱딱 먹게 하는 거니까 그쵸. 또 같이 어려워지는 경우 많다는 거죠. 잘알것 같고요. 야 오늘 제가 주점 창업에 대해서 이 장석원 대표님 강남상권에만 거의 20년 이상 직접 다양한 주점제를 직접 운영하고 어, 지금도 직영 매장을 4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석원 대표님의 깨알 같은 노하우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주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직접 연락해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못해 드리는 얘기를 필요하다면 직접 장성원 대표님 매장에서 한번 제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 유익하셨습니까? 예,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신 말씀은 주점 창업 성공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이 말씀 드리는 것보다 더 숨어있는 얘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저희 창업통TV와 그 다음에 또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얼마든지 커버해드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뜻하지 않게 이런 유튜브 방송 이런 스튜디에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흡수력이요. <웃음> 맞아요. 참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참늘 부담이고 늘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좀 주점 창업, 내지는 이 외식업 창업과 관련해서 좀 깨알 같은 정보들을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대일로 하는 건 자신 있어요? 이 <웃음> 일대일로 <1대 1로 와. 웃음> 방송보다 일대일로? <1대 1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 감드리고요 앞으로 또이 창업통티비 계속 보시면 재미있는 알포란 정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